예, 아, 네, 자야씨는 분위기도한것같습니다 네, 오른쪽도 봐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한국말공부도 연연이 없고요. 예. 오, 좋아요. 멋진 포즈. 예. 자, 주먹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대로? 그대로. 그렇죠. 오, 자, 좋아요. 아, 주머니에 살짝 손을 넣어보고요. 예, 역시, 시그니처 포즈. 어, 살짝 다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자야. 좋습니다. 어, 이 멋진 포즈. 잠시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자영 Thank you! 특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까지. 예. 글로벌 그룹으로 활약하는 데, 또 나가는 아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해낼 겁니다 역시 시그니처 포즈인데요. 어, 예. 자, 오른쪽도 그렇죠. 어, 좋습니다. 역시 하트 포즈. 오케이. 오케이. 우리 쌩 좋아요. 보컬을 맡고 있는 이만큼 또 이름마저 스입니다 아, 아주 화려한 음색을 보여줄 거라 예상이 되면서 우리 스포토타이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야, 눈빛이 야대단한게 너무 늘 리오, 그렇죠? 예. 자, 주앙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렇죠. 어, 어, 야, 헤어 컬러가 사실 오 너무 이 피부 톤하고 맞아서 굉장히. 느껴집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광동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언어에 아주 눅통해서 우리 소디에게 글로벌로 나아가는 때 아주 큰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리오!